m는 코사인 제곱 세타 시 프라임 세타 근데 d 프라임 세타가 1 코사인 2세타예요. 이 소득 그 탄젠트 세타 t가 1일 때 탄젠트 세타가 임으로 이때 세타를 r이라고 하면 이걸 제곱해 버리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s 사인 제곱 알파 는4아 알파라고 한다고요? 세타를? 아, 예. 네 이때 세타 그러면 이 세타 제곱 스타 세타 아 뭐야 사인 알파 제곱은 1- 코사인 알파 제곱이니까 이거를 정리해버리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5분의1이 나와요 음...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는 5분의 4가 나와요. 네. k a y o k a 맞아요. a y Okay. Okay. Okay. Okay. o 2 a y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 k a